여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.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. 지드래곤, 칼라거패트등 세계적인 셀럽, 세계적인 디자이너도 좋아하는 브랜드예요. 저기 질샌더라 저키로고 티셔츠를 입었어요. 질샌더는 대표적인 미니멀 브랜드인데요. 질샌더가 첫 컬렉션을 열었을 당시 완전히 음, 망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질샌더는 미니멀한 브랜드라고 했잖아요 근데 첫 컬렉션을 열었을 당시에 되게 화려한 디자인 어, 지금으로 예를 들면 구찌 같은 어, 화려한 디자인이 유행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한 거죠 여자들이 집에만 있다가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일을 할때막 거추장스러운 화려화려한 디자인 옷들은 일하기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점점 심플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찾게 됐어요. 그러면서 질샌더도 같이 시대를 잘 타고 난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인기를 얻게 돼요. 바지는 체인을 걸었네요. 저 제가 딘 체인 악세서리 영상 했을 때도 한번 언급했던 그 바지에 다는 체인인데 이거 보셨어요? 안 보셨으면 이 위쪽에 상단에 링크 걸어둘게요. 연청 자켓에 검정티 그리고 트랙 팬츠를 더했어요. 과거에 연청에 검정색 별로라고 했던 나 반성해라.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너무 이쁘다 여기에 힙하게 노란색 트레이닝 바지를 같이 입었어요. 세상.. 아디다스의 노란색 트랙팬츠가 있다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. 와, 우와. <웃음> 저 힙합 패션 으로 트랙팬츠 스타일링 영상도 찍은 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으로 제일 잘 기획한 영상이라 생각하는데요. 이쪽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이거 진짜 괜찮아요. 한번 보세요. 아이고 슈퍼비 짱 귀엽다 무지개 머리 저 슈퍼머리 대걸레머리 했을 때본 적이 있는데 저 알바했던 카페가 홍대에 있었는데 거기 옆에 건물에 그 면도랑 같이 연습실 거기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둘다그 대걸레머리 할때막 둘이 막 나와서 담배 피고 그랬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연습실 이사 갔어요 그래서 보지 못했죠 음. 저 빈티지 로고 티셔츠에 치타 그려진 거 입었네요 저거 치타 말고 토끼 있는 버전도 있더라고요 근데 치타가 더 비슷한 치타가 그리고 더 예쁜 거 같아 그리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곡이니까 한번 듣고 가요 응. 이아 피아노 너무 멋있었냐. 구찌 시티 티셔츠예요. 낙낙한, 박시한 핏의 시티 티셔츠에 구찌 벨트. 아마 힙합 하는 사람들은 다 구찌 벨트가 있지 않을까? 그러면 만약에 막 모임을 했는데 다 같이 구찌 벨트 하고 오 어떡하지? 그러면 때까지 착장들 중에 더 이제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뭔지 찾으셨나요? 바로 목걸이였어요, 목걸이. 크롬하츠 목걸이인데요.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라거 벨트가 크롬하츠의 매니아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. 우리나라에선 지금 군 복무 중인 지드래곤 님도 엄청 좋아하는 주얼리래요. 창모도 크롬하츠 목걸이 짱 많이 있네요. 저거 하나하나 엄청 비싼 거 아세요? 쟤네가 공장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손수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음, 가격대가 엄청 높대요. 그리고 수량도 적게 나오고 근데 오리지날이 사실 그렇고, 오리지날이 비싸고 수량도 적게 나오는데, 짜가가 많다는 거, 가짜 짱 많대요. 짱짱 많아. 그냥 네이버에 치시면 막 우르르 나올걸요? 저거 반지 하나가 수십만원대에서 이제 수백만원까지 가는 그렇다고 합니다. 근데 그런 커플이 있더라고요. 커플링을 크로마츠로 맞추는 거야. 둘다 스타일이 정말 아닐 것 같아. 막 내가 막후술근하게 입었는데 반지 막크로마츠 이러면 살짝 이상하잖아요. <웃음> 크로마츠 시그니처 디자인으로는 저런 십자가, 십자가를 모티브로 해서 나온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. 저거 저런 거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딱 보면은 아저 느낌이 어디 건거 같은데? 라고 할수 있을 만큼 뚝심 있는 브랜드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. 스타일도 딱 나만의 스타일이 확고하게 있는 사람이 좋아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벌써 시간이 어 내일이면 쇼미를 시작해요 쇼미 너무 기대된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신나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